셜롬 헌일상의진원입니다 어, 오늘은 또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어, 오늘은 좀먼 길을 떠날 예정인데 지금 제가 남성역이거든요 남성역에서 의정부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한, 많이 넘게 걸리는 이 기차여행을 한번 떠나 볼텐데 그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가 가는 길에 왜 가는지 누굴 만나러 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타, 타러 일단 가볼게요. 지금 여동군데, 여동만데지하철이 이야, 이제 좀탈수 있으면 좋겠 아무튼 공항 같아, 공항. 이렇게 해외로 가는 길이면 좋겠다 처음으로 의정부경전철이라는걸 타본 다랑오신기 지하철이랑 다르게 생겼어 5분을 걸어서 어찌 나았지지하좋다지도의정부를 주시고 그냥 숲을 만나러 가니까 목사님을 만나요? 목사님 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전을 해주시고 목사님을 도전가는데이분이 응. 그 어떤 분이냐면 소년 사역을 위해 한 도움을 지금 또 5분을 걸어가야 되니까 저도 들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따가 거기 갈때 응.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아, 왜 이렇게 밝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헤브님이라고 들어간 곳이 보이시나요? 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 어? 흐흐 와, 감동. 들어가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가게 소개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쌤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전은재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어, 이렇게 또 우리 한의 일상에 등장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네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하에 카페가 있어서 아, 네. 한번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가 이렇게. 오, 넓네요. 네, 안녕. 네, 안녕. 안녕. 이 공간은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래요. 안녕. 안녕. 너네 혹시 나 아니? 너네 내 유튜브 몰라? 이름이 뭐예요? 허니의 일상 몰라? 허니의 일상? 얘들아, 유튜브 키고 허니의 일상 이렇게 쳐봐. 그러면 나와. 3개가 가요야 코인노래방이 있어요 코인노래방이 <목소리> 제가 이제 사님한테 궁금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좀 질문들을 간략하게 좀공개 해드릴게요. 좋아요. 원우대 목사님은 네. 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떤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한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 뵀어요. 내가 충격을. 그때 저 위로 이런 거. <웃음> <웃음> 맞아맞아 맞아, 네, 네, 네, 네, 네. 네. 갑자기 목사님이 나왔는데 노이로라고하니까 저도 모르겠야그 얘기 그때 이제 좀 설교를 들었는데 네, 뭔가 목사님께서 아, 성소년들에게 아, 달아가기 위해서 아, 그런 아, 요즘 아이들의 아, 변화 같은 아, 것들을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아, 더 뭔가 아, 뛰어드는 그런죠 홀라밤처 나도 뭔가 너무 아이들과 동떨어져서 말씀만 같은 경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이들을 불러내게 되 어쨌든 그 계기로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기폭제가 됐다는 거지. 아, 네. 아 네. 제가 이 정도면. 네. 조금... <웃음> 네. 저는 사실 아직 어린 <웃음> 사람이잖아요좀 저보다 더 많은 길을 앞서 나가신 목사님한테 좀 많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찾아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첫 번째. 목사님은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이아다 네,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아, 네. 교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만났던 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중상들이 좀무들어요 아, 네. 아, 네. <웃음> 약간 이 녀석들을 설득하거나 좀 친해져 가야 돼가 오기 20살인데 16살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더라 고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청소년들은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아, 네. 그래도 제가 좀느꼈던게 뭐냐면 좀 나는 전도사고 넌 학생이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 너 나한테 질문할 거야? 어, 어, 어, 어, 어, 조용히해! <놀람> 나는 그런 사학자들이 <생각들이> 많잖아 소년들하고 <놀람> 같이 호흡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놀람> 하다 보니까 <놀람> 지금의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옥상에서 친근한 <놀람> <시원한> 사학자 <사람에게> 관심을 <놀람> 가지고 시 먼저 이제 아이들의 문화를 주도해서 이렇게 하세요 잖아요 아래 이제 카페 공간에도 그고 교회에도 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놓는다 쉽지 않아 쉽지 않잖아요. 뭐 사실 처음에 제가 여기 개척을 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게임기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나 혼자 하지 않고 갖고 나가서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6년, 7년 동안 교회에 아이들이 맨날 오게끔 만드니까, 이 아이들이 단순히 게임을하는게 아니라, 점점 더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따라가고 또 노숙자 공사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뭐랄까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계속 아이들이 교회 올수 있는 이유와 누구든지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 고 그러냐면 니가 가 목사냐 피가 사장이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 거죠. 근데 저한테 있어서 자신감은 뭐냐면 이아이들이 자신감. 전혀 불신자인니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와 이렇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뭐, 행복하게 놀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신감이 생겨요. 두 분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가 학 진짜 많아요. 이제 제가 전도사에 하려라는 부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근데 기독교이신 분들이 이제 생이 진짜 많아요. 가전도사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란보라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 진짜 진짜 이디어하시나서지 나에게 자신감은 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SNS 사회를 해나가면서 <목소리> 걔는 그런 열매들, 메세지 택을 해놨다고 우리가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좋습다무자입니다 진혜 씨블로그를 보면서 얼마 전에 올렸던 거, 너에게 하고 싶어보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어떤 누군가 전어 신앙이란 생각 없는 사람이었으면 진혜 씨블로그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한 번이라도 들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자명할게요 아, 불따워해 쫄지 마라. <목소리> 자, 어, 번이는아 네, 네. 허니의 일상,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 네. 허니의 일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또이 친구는 이런한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할수 있구나. 그런 걸 했을 때 그리고 확실히 파급력이 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셔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탐방 오시는 영상 처음이죠. 네. <목소리>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더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저는 허니웨스컨 콘텐츠는 너무 좋고요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잘 해나갈 건지 그런 거를 힘 잃지 않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처받을 게 제일 걱정돼요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대화를 마쳤는데 시간이 벌써 6시 반요 거의 한 2시간 동안 대화 나눠가지고 목사님이랑 이제 목사님이 부대찌개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부대찌개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대찌개 거리에 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을 찾아갈 겁니다 새우미식회 나온 집